<웃음> 영상 키자마자 파도가 난간을 조금 넘네요. 음,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야미도입니다. 야미도. 군산. 어, 현재 위치가 야미도의 사거리에서 쭉 선착장 매표소 지나셔가지고 오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있어가지고 뒤쪽에 이렇게 좀 바람 방향은 옆바람인데 이게 좀 막아주고 있어가지고 위치는 이쯤 됩니다 만약에 우럭이 대상호종이라고 한다면 여긴 뭐 정말 포인트가 완전히 뭐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포인트네요 어 굳이 왜 여기 안산에서 먼곳 여기까지 왜 왔냐면 오늘이 4월 14일 토요일인데 오늘 날짜를 비워놨습니다 예약되나놨었어요 광어다운샷 전상 <웃음> 영왕님인지 <웃음> 하느님인 저는 뭐 무신론자긴 한데 아무튼 저를 신들께서 싫어하시나봐요 오늘까지 세 번째 취소됐습니다 한 번은 갈까 말까 하다가 선장님께 전화를 해봤더니 출조 얘기 모아지지 않아가지고 이번은 취소하겠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그 다음에도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아이 처음은 그렇겠지 하고 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도 기상이 안 좋았어요 바람이 터져가지고 요즘에 낚시를 아예 못 갔거든요 뭐어디가 손상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쉬는 날짜 맞춰서도 뭐 어디 가려고 하니까 안 되고 광어다운 지세 번째 바람 맞아 보니까 아 정말 돌아 버리겠더라고요 막 눈에 뵈는 게 없어 무작정 왔습니다 무작정 어 이건 여기 미끌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오다 보니까 한팀 계셨고 지금 옆에 왼쪽에 한 분이 조사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저분께서도 입질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긴 하는데 여기까지 와, 왔는데요 뭐 오늘은 콧바람보다는 한 마리를 잡고 싶었는데 비가 왔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끝나면서 오늘 오후 늦게부터 저 남해 지역 그쪽은 바람이 엄청나게 터지고 돌풍 뭐 번개 이런 게 터진다고 하고 아 이쪽 서해권부터 멈춘다고 했는데 비는 그쳤습니다 아무튼 바람 터진 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일반적인 토요일이면 여기 이런 데 자리도 못 잡았을 것 같이 정말 좋은데 차량 진입은 가능합니다 아까 구글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 옆에 조사님 놀래미 한 마리 잡으셨어요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자 근데 방생 사이즈예요 네, 방생 사이즈고 어쨌든 이런 날씨에 잡으셨으니까 축하 인사는 건네야죠 차량 소통도 있어서 거치해 놓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저기를 하려고요 끄신발이 끄신발이 해도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놀림이 작은 거한 마리 잡으셨어요 옆에 주사님한 15cm 될까? 오늘 대상 호중은 우럭입니다 원투꾼이뭐 우럭이지 뭐 우럭은 줄자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방생 사이즈는 무조건 방생을 합니다 왜안 가지고 다니느냐 제 왼손 이 뼈미. 뼈미 딱 23cm입니다. 요손가락이랑요 손가락이. 요 손가락이랑. 쭉펴 가지고 요보다 좀만 넉넉하면 그냥 담고 아니면 말고 하는데. 비응앙은 그 채비가 밑에 있으면 100% 걸려요. 그래서 채비를 채비 체비 길이만 1m 20에서 1m 50 사이. 그래서 오늘은 이 채비가 아마 1m 30 정도 될 겁니다. 바다 봉돌에서 바닥에서 위로 많이 뛰었어요 거의 1 m 정도 그래서 한 30cm 더 길죠 오늘 채빈 이건데 여기는 제가 생각을 안한데라 비응항 갔다가 낚시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만조가 2시 30분입니다 오물이고 위속이 빠른 날이에요 지금 시간이 3시 반인데 이미 첫알물은 진행이 됐죠 오늘 2시 반이 만조고 그래서 우럭을 노리기엔 참 물때가 적당하지 않은데 광어다운 샷이 취소되는 바람에 세 번째 올해 들어서 뿔딱치가 제가 너무 나가지고 오늘은 콧바람이 아니고 한 마리를 잡겠다 하고 왔는데 <웃음> 절대 못못 못 잡는 날씨네요 오늘은 낚시든 뭐든 오기로 하면 안 되는데 아유, 오늘은 너무 야오르더라고요뭐 선사에서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나면 물때가 안 맞았었고 사실 고속도로가 잘돼있으니까 이쪽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하죠 자 왼손으로 릴링하게 이렇게 해놨네요 거치해놓고 하면 감안을좀 하겠는데 연습은 따로 하고 오늘은 아니야 짜식이 어? 난다 이제 아니 지금 무슨 비행기야? 도움닫기를 하고 나네 발견하고 다시 주춤절로 가버리던데 오늘 제가 속상한게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왜 집사람이 운전해주겠다 해가지고 애들은 또 저희가 낚시간되니까 안, 안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웃에게 같은 학부형이시자 이웃이신데요 어, 애들을 함께 맡아주신다고 저영목항가려고 했었거든요 바람이 너무 터져가지고 도저히 여긴 안되겠다 그영목항 가려고 했는데 근데 거기 바람터지면 대책없죠 거기도 그래서 아이고 포기하고 남들아 좀 찾아보자 여긴 안되겠다 안 하고 왔는데 아 오늘 간조가 간조가 몇시더라? 아무튼 여기서 그냥 좀 하다가 철수해야 되겠어요 물 방향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잔뜩 가는것 같은데 일단 저조선님 방해되지 않게 옆쪽으로 좀 가서 끌어봐야 되겠습니다. 위걸림은 없다고 여기 오기 전에 다른 팀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갈래나 이제 3 0를 오랜만에 쳐보니까 와이 파도 장난 아니네 와 파도가 올라와요, 파도가. 자, 저쪽으로 좀더 가보겠습니다. 여기, 와, 바람에 밀려서 파도가. 저는, 끄그 신발이. 바람 장난아닌데 이거 와 손도 시려워 춘추장갑 끼는데아 이거 원줄이 바람을 너무 밀어가지고 제가 입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후두둑은 느껴져야 되는데 바람 있어도 후두둑은 느껴져야 되는데 박싯대를 세우고 있으니까 원줄이 엄청나게 또 내려가요 바람이 눌어서와 바깥쪽에 서있을 수가 없어 이끌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빠져나오고 있어요 한 번하고 좌절할 수는 없으니까 그 신발을 너무 천천히 했나? 어, 가까이 올 때까지 일궐림은 없습니다. 바람 좀 피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옆조사님께 여쭤보니까 옆조사님들 들은 정보에 의하면 맑은 날에는 우럭이 좀 나온답니다. 오늘은 맑은 공고사하고 오, 바람이 와이 바람이 바람이 와 진짜 여기 요 던져야 되나 진짜 아이끼게 빠졌어 잘 나갔는데 이거. 미끼가 빠졌어요 미끼가 그나마 연습 조금 했다고 툭 쳐도 조금 나가네요 저기 뭐 지도상으로는 움푹 패인 거 말고는 2 0 0미터안될것 같은데 일단 초나물은 지났습니다 2시 반이 만들어졌는데 어디 있어이 봄돌이 <웃음> 원줄이 바람에 달리니까 무자비하게 또 내려가네요. 사실 이렇게 하는데, 불 꼬이면 어때요? 어, 기둥줄에 네. 이게 꼬이긴 하는데, 네. 요, 네. 이제 막 엉켰다고 치고, 네. 한 요쯤밖에 없다고 하, 하더라도, 네. 이게 끝에 나풀거리기만 하면 오징어를 쓰든 저는 지렁이를 하면 지렁이 꽂이 써가지고 끝까지 밀어넣기나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엉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러죠. 그래, 그래. 예, 예, 근데 조리라는 게 있으니까 끝부분만 끝에 살랑이기만 하면 어필은 잘합니다 지금 보니까 목줄 길이가 굉장히 길을 줄 알았더니 한 40cm? 50cm 정도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거든요 예, 길이시네요, 이 예, 예. 이건 16호 밖에 안 되는데, 오늘 뭐 세게 치려고 온건 아니거든요. 끝에 묶으시면, 날아갈 때, 목줄이 이만큼이 와가지고, 미끼 같은 거 프로펠러 있으면 오히려 기둥줄에 잘 엉키죠. 사장님께서 하시는 그, 저희 그,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데, 비흥항에서는 체비가 대략 한 1m는 떠 있어야 되더라고요. 밀걸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채비가 정렬이 되면 이게 바닥이라고 하면 아... 정렬이 되면 좀떠 있게 해서 밑걸림 방지예요. 예, 예. 이게 12호인가요, 그 16호예요. 16호예요. 25주 해가지고. 알고 요 아니, 같은 겁니다. 구슬로 해가지고 팔자 매듭 해가지고. 팔자 아, 매듭. 팔자 매듭이, 팔자 매듭이 이게 유동 채비예요. 유동 채비 해가지고 밑으로 해서 바늘 높이 조절할 수 있게 해가지고. 아, 이거 내릴 수도 있나요? 예예. 예. 살살 해가지고. 양쪽으로 당기시면 벌어집니다, 이렇게. 네. 예. 좀 많이 벌리셔가지고, 네. 예. 한쪽 구슬을 내가 원하는 데까지, 네. 예. 딱 고정하고 양쪽으로 당기면, 아. 예. 한 줄이구나. 저는 하나서 예. 예. 아직... 여기에서, 여기시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 이렇게 네. <웃음> 보셨구나 <웃음> 네. 원투를 주로 하다 보니까, 미끌님 극복하려고 별짓 다 해봤어요. 네. 예. 아 제일 낫더라고요, 이게. 이상적이네요, <웃음> 저도 시작한 지 한, 한달 정도 안 돼가지고. 아, 저는. 시작은한한 한 8년 정도 됐는데 이제 이 유튜브 이런 것도 아, 하고 아저 아. 저기입니다 달봉인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아세요 어, 아니요 아니요 예예예 예, 예, 예.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해드려요 여기서도 유튜버를 이 통돌은 이름이 채충 채충 같은데 아 이거는 제가 환봉을 한번 구매를 했었어요. 아. 했다가 색깔을 칠했다가 다시 싹 해가지고 그라인더라는게 있더라고요이 예, 그래갖고 예, 예, 앞에 갈았습니다 예, 예, 예. 그래갖고 잘라가지고 얘도 갈고 직접 만드시는 예, 예. 자작샵구나 예, 예. 예. 드릴로 구멍을 뚫고 스틸에 혹시 넣어서 응접봉으로 예예. 응접봉. 예, 예. 한번 버리시는게 한뼘짜리들이 예,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끝에 해가지고 했더니 오, 처음 보는 꼬끄리. 아, 네. 그냥 흉내만 내본 거죠? 아 근데 정말 깔끔하게 잘 <웃음> 맞는 것 같은데? 아저 무게 때문에. 네, 네. 그램 저울 하나, 킬로 저울 하나 사갖고 네. 올려놓으면서 112 g 맞추려고. 장비가 아, 다 아니에요. 어, 이 이거는 초창기에 산 거라 이게 한 6, 7년 된 거일 겁니다, 막 이게. 장비 뭐 그렇게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네. 저는 이제 사서 이제 다 하는 챕이다. 저도 나름대로 만들어보고 싶은데. 아, 유튜브를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직접 들으니까 이제 딱유동채비 네. 전유, 그, 반유동채이 아. 지금 사장님께서 이 형이 오셔서 물어봐 주시니까. 이 네. 캐스팅 하실 때 보니까. 네. 옆에 네. 걸머지시고, 네팔짝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네, 맞아요. 일단은 자세는 스리쿼터에요스리쿼터가 뭐냐면. 처음. 예, 예. 지면에서 이게 90도고 네. 여기서 4분의 3 지점 낚싯대가 지나가는 지점 네. 여기에 왔다갔다 하는 게 이게 3쿼터거든요 네. 사장님이 던지시는 게 정투는 수직으로 네. 이렇게 던지는 게 정투고 네. 사장님께서 하시는 거는 낚싯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달리신단 말이에요 네. 달리시는 게나중엔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가 진조운동시키다가 이렇게 던졌었어요 네. 근데 자세는 하시되 다리는 대충 이,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낚싯대를 지면과 수평으로 내 어깨에서 여기서 미리 자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릴뭉치가 하늘로 가고 이 점서요. 오른손 오른손 잡으시면 오른손으로 릴 그립 잡으시고 백개손가락 잡으시고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하시는데 얘는 밀어주고 얘는 당겨준다는 걸로 가장 먼저 돌아가는게 허리가 조금 더 먼저 돌아가거든요 살짝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에 팔 따라오면서 처음엔 느리게 점점점점 점점 세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비거리는 딱 그거거든요 낚싯대를 얼마나 잘휠수 있는지 휘었다가 팅 놓으면서 확 펴지면서 낚싯대 반발력으로 날아가는게 캐스팅인데 낚싯대를 공략하기 제일 쉬운 부분이 초리대입니다 초리대 제일 약한 데가 처음에 천천히 던지면 초리때부터 휘어져 와요 초리때 휘고 1번대 휘고 2번대 휘고 바트대까지 그거를 할수 있는 게 천천히 던지시다가 여기 내 머리까지 올때 높게 바르시점까지 점점 속도를 올리시는 거예요 처음은 힘들어도 방향은 그렇게 잡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나중엔 사장님하고 자세는 비슷한데 확 날아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부드럽게 쳐요 대부분 검지도 놓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건총 선 운전처럼 하고 있으면 어줄이 튕겨 나간 느낌을 아셔야 돼요 얘를 처음에 도장도 안 하고 탄소 같은 거를 종이처럼 쭉핀 다음에 맙니다 이거 말아요 동그랗게 그게 이 낚싯대인데 블랭크라고 하거든요 낚싯대를 만들 때 동그랗게 만 부분이 막한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말았다고 치면 끝나는 부분도 시작하는 부분이랑 똑같이 이렇게 만다고 해요 낚싯대를 카본 섬유를. 시트지처럼 생긴 거 기계로 많은데 처음과 끝이 똑같다고 하면 두 바퀴를 말았으면 처음과 끝은 겹치니까 세 겹이 되는 거고 네. 네. 세 바퀴를 말았으면 네 겹이 되는 거고 그걸 뭐 동물이나 사람에 치면 스파인이라고 그래요 가장 버틸 수 있는 거 많이 버틸 수 있는 거 자, 이 복잡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얘들이 낚싯대를 만들 때는 스파인이라는 게 있으면 흰새가 가이드의 이원추 통과하는 가이드의 반대쪽 네. 반대쪽이 있을거면 이쪽에 척추배에 해당하는 그걸 만들어놨을거예요 왜냐 던지실때 이쪽이 잘 버티고 이쪽이 더 휘어지니까 칼 휘두르실때 일본 무사들이 지진 잔칼 있잖아요 네. 이거를 휘두를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휘면서 휘두르지는 않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이 가이드가 내가 릴대를 쓸쿼터로 던져야 되겠다 이, 이 정도 궤적으로 던져야 되겠다 하면 가이드가 항상 먼저 가고 낚싯대가 칼 휘두르듯이 똑같이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 캐스팅 하시기 전에 자세가 가이드가 하늘로 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 궤적으로 던질 거면 그 방향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스파인이 안 맞으면 제가 지금 이 방향으로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리대 부분이 휘어요, 이렇게. 얘는 이 방향으로 지금 궤적대로 가고 있는데 초리대 부분은 가이드가 이렇게 낚시대가 휘어가지고 스파인이 척추 역할을 하는 게 똑바로 유지자는 옆으로 휩니다. 오랫동안 그 자세가 굳어져 있으면, 손목, 어깨, 이런 데도 안 좋고, 낚시 대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제가 이걸 한 3,000번 던져봤을 거예요. 네. 그런데, 6, 7년 지난데도 아직 짱짱합니다. 네. 그건 제가 장비를 아껴서 그런 게 아니고, 스파인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 캐스팅은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왜 자세가 중요하냐, 그러면 스파인 때문에 그런다. 해갖고,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와, 네, 낚시가 너무 쉽게 작동을 했는데, 아. 그냥 호기심이에요 아 이렇게 <웃음> 이렇게 생기가 이게 어. 좋네요 깊은 것보다 제가 좀 집사람한테 덕후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뭐타면사장님처럼 아. 이렇게 콧바람 쐬시고 즐기시려고 이렇게 오시는가 하면 전 오면 잘도 던지고 싶고 고기도 잡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잘 던지고 어떻게 잡을 수 있지? 이런 거 이제 타고 들어간 스타일이라서 V2부터는 영상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꼭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스칸이란 게, 여기 대에 들어있는 척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 그런 거면 데요 어, 제가 못 잡으니까. 잡으시는 거라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 이틀 왔었나? 그런 건가요? 나 원래 제가 네. 가 얇아서, 네. 이건 도가제가은 이건 밑걸린 것 같은데요? 밑걸렸어요? 네, 예, 밑걸렸어요, 이거. 네. 와. 오늘 도저히 낚시 못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기를 오긴 했는데, 낚시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에요. <웃음> 예, 미끄렸습니다 네, 이게. 네, 네. 아유, 저도 저지만, 사장님도 오늘 낚시 못하시겠는데요? 이거 초속 10m 분명히 넘어갑니다, 이거. 예. 아니, 더, 아니, 점점 더 세지네. 기상이 이제, 둘때 시간도 보니까 바람이랑 파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놓길래, 예. 아유, 저도 좀 접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 낚시를 할수 있는 날씨가 아니네. 와, 와, 바람 진짜. 탈출했네. 네. 아, 네. 수처가 있구나. 예, 네, 네, 예. 광주에서 왔는데. 예, 예. 낚시. 광주에서 어,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네. 어휴, 저, 안산, 저 안산에서 온 거라. 안산이 더 멀, 멀지 않은가요? 어, 저 여기 한 200, 200km? 정원이요. 어, 네, 아, 그래요? <웃음> 아유, 주말이니까 다들 오시긴 오시는데. 예, 네, 그니까요. 예, 네, 네. 조항이 없어 보 그러게요 바람 불어서 낚시 안되겠네요 네, 네. <웃음> 저도 딱 한번 던져보고 포기했습니다 여기 사장님하고 대화 아. 좀 하면서 네. <웃음> 아 주말이라 오시긴 많이 오셨는데 네. 다들 못 잡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제 무사만 나왔는데 예예 바람 떨어져 뭐. 너무 많이 오는 거요예 철수 해야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예 그래서 이걸로 원티를 잡고 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것만 예. 얘를 하실 때 중심축이 네. 이 정도 길이가 옴결을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스프리 오락내려락 하잖아요 중심축이 중간에 있는데 스프리 위로 올라와 있으면 이원웨의 베어링 위에 거기도 베어링이 하나 있고 잡아주거든요 네. 얘가 위에서 검지를 이렇게 걸으시고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부하를 많이 먹겠죠 여기가 아 잠깐만요 잠깐만 요 여기 베어링 쪽에서 부하를 많이 먹는 다거예요아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이 정도로 스프리 올라와 있잖아요. 네, 올라. 와 네, 올라와 있을 때 예. 검지 걸으시고 캐스팅 하기 직전에 베일 열고 이제 하시면 네. 이 원줄이 잡아당기는 힘을 스프리 버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위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 중심축이 더 힘을 먹겠죠. 더 먹겠죠. 예예. 네. 그러니까 안쪽으로 내려. 그렇죠, 예예. 예. 아. 좀 넉넉하게 풀어주시고 적당히 저 길이, 채비 이 정도 길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네. 거기서 하시고. 올렸다가 내리시는 거예요 내려올 때까지 음.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왔다 네. 그럼 그때 잡으시는 겁니다 음. 아니 그리, 그러면 저 차비길이랑 안 맞을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 예, 예. 베일을 풀으셔서 적당히 풀으신 다음에 내가 내렸을 때이정도 캐스팅이 가능하겠다까지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벗기시고 아 그냥 이, 손으로? 예예 예. 네. 한두 바퀴 정도는 그 정도 하셔도 되고 음. 했는데 딱 맞으면 좋고 음. 예, 중심축이 많이 사용하시다보면 이렇게 살짝 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중심축 지나가는 웨이가 있는데 길이 있는데 거기 끼입니다 이게 심하게 휘면 사리를못 써요. 어디에 끼는 여기 안쪽 예, 예, 쪽이요? 예예 분해해 보시면 이게 예. 이게 중심축이 들어가는 게 동으로 된 재질이 있어요. 네. 예 홀처럼 되는게. 아, 어있아 축에 끼어 버린다고요? 예예. 안 예, 보이는. 예 많이 많이 휘면. 음. 근데 이게 원체 강성이라. 네. 뭐, 외만해서는 휘지 않는데, 네. 그래도 오래 사용하시려면, 이왕에 던지고 사셨는데. 저는 그런 거 의식 안 하고 그냥 막 어. 던졌거든요. 기본만 하시면, 출전 횟수랑 비례해서 분명히 실력은 늘어나시거든요. 음. 던지는 것도, 끌으시는 것도, 네. 방향을 알려드리려면, 기초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게 계속, 계속 들비 <웃음> <가시면 웃음> 예, 예, 못하시죠? 네. 예. 저도, 접고 가려구요예예 아니 아이고 꽃바람 쐈다고 생각하죠 네. <웃음> 아 바람을 피해서 어디 할수 있는 데가 없을까 저랑 집사람이랑 시간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유있게 나와 보지를 못하니까 오늘 시간도 있으니까 신시도를 지나서 무녀도? 문여도? 지도상 무녀도라는 음. 곳인데 저쪽에 쭉 오다보니까 저 작은 선착장이 있더라고요 크레인도 있고 조금 더 오다보니까 음, 곧뿌리가 있고 여기가 무녀도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 위에 전기줄이 있는데 전기줄 없는데서 캐스팅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좀 끌어와야 되겠습니다 보이터에 한번 해보죠 27호니까 아이언 서프 와 뒷바람이야 뭐야, 툭 던졌는데 엄청 날아가네요? 자, 바람을 피해서 이쪽으로 끄신발이한번 그 해보죠. 여기, 그, 코너, 저끊 저, 끊어, 난간이 끊어진 데가 있는데 그 밑에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지? 5섯시 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구름 낫게 끼는데 번개 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비는 안 오고, 구름이, 엄청나게 지금 5시 시 25분이네요 아... 그냥 그 신발에 한번 해보게요 오늘 시간이 아쉬운 거죠 따로 각자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집사람이 운전을 해줘서 군산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니까 제가 한 3분의 2 정도 하고 집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해준 것 같습니다 앞에 보니까, 여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오징어를 껴봤어요. 근데 바닥이, 아니냐 다를까. 돌밭도 있고, 거의 돌밭이네요. 우럭이 있을까? 밑걸림. 뒤돌아서, 자, 바늘을 한참 위에 있으니까, 탈출하긴 좋죠. 위에 전깃줄이 있는데 그래서 캐스팅을 저쪽에서 멀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끌림이 왔네요 역시나 오우 뭐야 야시 안 딸려오는 게 없어 대부분 탈출 성공합니다 뒤돌아서 어렵게 말씀드리기 싫어서 뒤돌아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조금 파고 들어가면 스파인이 이쪽이면 반대편에 가이드를 다르니까 어떤 낚시대든 간에 반대편이 뒤돌아서 하면 버티는 힘이 더 강하겠죠? 그리고 서서 이렇게 위로 탁탁 치다 보면 낚시대 부러질까봐도 뭐 그런 염려도 있고 마음이 움츠러 들어도 미끌리는 탈출 못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입질이 없네요. 와 거긴 진짜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모티크 뭐 신발이 할 수가 없었어. 파도도 너울도 막 넘실대고요. 옆 조사님하고도 이런 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또 바람이 점점 더 불었고 오다 보니까 여기 지도상 여기 이 반대편은 난리났어요. 너울이 너울이. 어우 완전 돌밭인데 무럭이 있을 법도 한데 뭐 이제 죽날물이니까 뭐이터 녀석들 다 빠져나갔을 수도 있지 여기저기 던져보죠 뭐 오히려 느낌은 음, 광어밭 같아요 그런데 광어 같은 거 있지 않나 다운샷에 지금 머릿속으로 살짝 광어 받치면 너무 위를 띄운 거 아니야? 그런데 다운샷 가보니까 뭐 거의 1m에서도 나오고 70cm 이상 바닥에서 뛰어도 나오던데. 뭐. 슬슬 끌어가볼까? 그러네. 멈추지 말고. 어, 번개 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번개 칠때 카본 낚싯대 난리 나는데. 많이 다 바늘이 바늘도 울려? 소마, 바늘, 끝도 좀, 드로전 이거, 바늘, 그, 그, 그, 그, 그, 그, 저쪽에서 저 갯바위 옆쪽으로, 부표 사이 이렇게 치니까 이끌림 굉장히 심했죠? 이번엔 좌측으로 좀 쳐봐야 되겠습니다. 대각으로 오우 와씨 이거 뭐 약간 옆으로 눕혔거든요? 갯바위 거의 다 나가 그냥 링을한번 해봐야 되겠어 광어 포인트 수도 있습니까 완전 돌밭입니다 완전 돌밭 번개칠까봐 겁나 여긴 조리도 없어 집사람이 커피 사 갖고 왔네요 들물 포인트에 들물 포인트일 수도 있잖아 근데 완전히 다 돌밭이야 지금 완전 돌밭이야어한 번은 끄심바이처럼 해봤고 지금은 그냥 질질 뭐 호핑이보다 어리 없이 그냥 질질 거의 다왔네 아까보다 더 왼쪽 아이고 똑같은 방향이네 줄을 잡으니까 앞으로 떨어지지 이거 뜨거워 예어 그래? 두번 끄신 발이 했으니까 한번 제끼나 볼까요? 그래 봐야 되겠다 치를 잠깐 카메라 잠깐 끄고 커피 마시면서 담배 한대 펴야 되겠어차 오면 뭐 잠깐 빼놓고 들고 있고 또 잠깐 끕니다 카메라 앵글이 잡히려나 모르겠네요 그 신발을 몇번 해보니까 커피 마시고 좀 해봤는데 한 서너 번 해보니까 입질조차 없습니다 아까 같은 포인트에 두번 했길래 그쪽으로 좀 옆으로 더 쪘었고 또 아 이게 그냥 이 대각으로 쳐가지고 했는데 입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갯바위 근처에 쳐갖고한두 번, 두번 정도 톡톡 점핑 호핑을 해보고 그냥 놓고서 릴만 감아서 졸릴때만 살짝 굽혀놨습니다 난간에 수건을 묶고 한 대를 덮 폈습니다 뭐 여기... 의외로 차가 생각보다는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두통이 방해될까봐 좀 손잡이들을 이 단면 가까이 좀 옆으로 눕혀서 하냐고, 원래 수원까지는 안 먹으려고 했었는데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대더 쐈습니다. 시간은 해 떨어질 즈음이니까 요즘에 수온이 낮을 때는 일출 시간보다는 일몰 시간이 좀더 유리하죠. 근데 뭐음 오늘은 좀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투를 가더라도 꼭 잡을거다 이런 각오로 나왔는데 오늘도 어째 아직은 뭐 아직 끝난건 아니지만 오늘도 어째 분위기 쎄합니다 뭐가 툭툭하길래 뭔가 그랬더니 불가사리네요 와 이렇게 높게 달아도 불가사리가 어디 언덕같은데 언덕같은데 있었겠죠 스타. 집사람이 지난번에 저 김밥 먹는 얼마래서 김밥 먹는 모습 보고 낚시 나오면 거지꼴로 그렇게 있느냐 그러더니 <웃음> 오늘은 김밥에 비해서는 뭐 김밥도 전 좋았는데 춥다고 저 걸어가서 박스에 넣어서 왔네요. 지금 시간이 7시 20분. 20분이니까 오늘 간조가 9시 반인 줄 알았더니 9시 조금 넘어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이 간조전 2시간 전 1시간 반 전이죠 어, 수온이 낮아서 뭐입질 없다 뭐 그런 말씀들 하셨고 저도 그런 핑계를 대지만 군산권이잖아요 수온이 낮아서 여기서 안 잡히면 제가 여기서도 못 잡으면 뭐 실력도 없는 거고 어혹도 없나봐요 근데 어쨌든 간조를 보고 간조 후 1시간 2시간 정도 까지는 이따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7시 55분 아.. 입질 한번 없네요 불가사리 한 마리 건져 올리고 처음 받아본 입질입니다 처음 받아본 자 뭔가 툭툭했는데 불 가사리인가? 아하 자 보이시죠? 뭘까요? 자 시간은 끝날물입니다 지금 에이 이거 입질 패턴이 완전 바카진다 이거 조그만거 한놈 걸렸나? 저 조그만거 물려있거나 바카지엮거나다 <웃음> 나오겠네 아니면 불가사리거나 아또 투스타 되는 거 아니야 자 미리 하나를 끼워 놓고 음, 예술 해보겠습니다 음냥 있지만 했었나보네요 끊었다가 제가 끊었어요 그래서 앞쪽에 떠났는데 어? 입질이 없네. 많이 먹지도 않았네. 음. 그냥 이 상태로 던져도 되겠네요. 주렁주렁. 메인은 걸려있으니까. 채비에케밍 힘이를 안다르니까 어디로가서떨어졌는 그렇지. 이 녀석이나 미끼 한번 확인해볼까요? 뭐였지? 미끼를 고런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한번 던져봤어요. 바람 피해서 <웃음> 예와 이렇게 없나 이틀이 밤이니까 슈퍼 슈퐁. 슈퍼이니까 굳이 스피를 낮출 필요 없이 슈퍼 정투 아 진짜 슈퍼이네 네 슈퍼 또 한참 끌어와서 가까이에서 입질했으니까 방울은 회수할 때 액션을 한번더 줘야 되니까 방울은 달지 말죠 충분히 보이니까 아 입질만 왔었네 박하진 것 같아요? 박하진이가 소원이 낮아서 아직 안 붙었으려나 뭐였을까 역시 16분을 보고 나왔는데, 차에서. 눈도 몇번 깜빡이지 않고 계속 봤는데, 없네요, 입질도. 아, 근투니까, 슬쩍 칠 겸, 주렁주렁 한번 해볼까요, 주렁주렁? 아니야 금방 날라가. 주렁주렁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본 적이 없어, 지금. 그럴땐 좀 해봤어요. 백사장에서 입질 없을때 염장한 녀석 가지고 머리 깼다가 허리 깼다가 꼬리 깼다가 그렇게 해본적은 있는데 좋은결과를 아, 그땐 입질 좀 받았어요 근데 네, 뭐 항상 똑같은건 아니니까 프레임 소프도 참 어. 많이 썼죠 이제는 뉴 시티에서 찌직찌직 소리도 좀 나고 그래도 되고 기간이 호호 아또 있네 이 녀석은 아예 근투를 한번 쳐볼까요 아예 코피 여기, 여 바로 앞 이거 코페에서 나오면, 그거 안고생인거다 입질도 네. 없습니다 사장님 여기 뭐좀 잡히는 데인가요? 여기가 지금 물 너무 많이 빠졌어요 어... 여기는 지금 뭐 해루지라는 장소인가요? 예? 여기 앞배까지는예 예예 그나마 좀 나오긴 하는데 아... 드물 부인... 그이쪽으지면붕장어 나와요 붕장어예요? 물어 네. 같은 건 없고요? 무럭은 아, 커요 아... 안, 안 하고 포인트구나 아. 그 후쿠미나 가보지가 보이있요 가지고 아... 허허... 지금 시간이 10시 38분 밤 오늘 물때가 오물이었고요 간조가 9시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11시까지 기다려볼까 하다가 미리 좀 나왔습니다 차에서 기다리기 하다가 입질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몇 시간이지? 한 5시간 5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수온이 너무 낮은가 해서 봤더니 낮에가 한 10도 지금이 한 11도 정도 되더라고요 수온 핑계도 못되겠고 그냥 무작정 오기도 했는데 원트락시도 좀제 쉬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얽매어서 오지 않고 계획을 조금 더좀 치밀하게 세워서 못 가본 포인트는 검색도 좀 많이 해서 공부 좀 하고 그렇게 와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 세 번째 꽝인데 아마 선상낚시 광어 다운샷 그게 세 번째 취소되면서 오늘은 원래 출조할 게 아니고 뭐 작게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할걸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집사람하고 데이트 잘하고 있고 지금 차에서 저 엔딩하는 거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누녀도 였고요 어... 제가 한마리도 못잡아서 그러는데 날 좋은 날 오시면 분명히 뭐라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입로도 폭은 좀 좁, 좁지만 제 차가 올란도 저보다 큰차 화물차도 지나가는 걸 분명히 봤고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아, 장황하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철수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